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서부호주퍼스에 수안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안강 주변을 생생한 현장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는 자전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들은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전거 타는 교육을 시키고요. 이렇게 자전거도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뜨거운 기후가 연속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야자수가 곳곳에 아주 풍요롭게 피어 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곳곳에 쉴수 있는 쉼터도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부터는 퍼스의 명소인 엘리자베스 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베스트 퍼스의 아름다운 전경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져서 그런지 블랙스완이 졸고 있었는데 이런 어쩌죠? 제가 깨우고 말았네요. 귀엽죠?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할비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거나 재미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청시간과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모로 복잡하고 힘든 유튜버 생활이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서 영상 한편 한편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